네. 안녕! 모두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지? 하아저 영화 진짜 좋아해요. 응. 요즘 한국 영화 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알아줄만큼 응, 응. 응? 참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있죠? 아,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영화인 것 같은데. 어, 건데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 원빈 오빠 위통 먹고 유유긴응응 응, 응. 어, 아,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지. 그럼요. 아, 그리고. 인연 개고 간 그거 말고도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음. 장면이 있습니다. 아. 엔딩쯤인데요. 엔딩쯤에 워비 음. 차위에 올라가서 김이원 차딱 뜨고 음. 빵, 빵, 빵 하면 김이이 안에서 음. 이거 반탄 누리야! <웃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유명한 장면이지. 어. 바로 또 원빈이 그 위에서. 아직 한번 남았다 빵! 그럼 김현이 의원이... <웃음> 결국은 자기가 <웃음> 그런 셈이거든요 아, 네, 그렇지 역시 어, 뭐, 이 영화의 재미와 이 긴장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악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영화의 재미와 긴장감을 주는 것은 바로 악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어,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본이 관객들도 히스레저의 조커를 잊지 못하잖아요 이 히스레저의 조커를 저도 다시 한번 프레서 봤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맞아 근데 너무 나왕 탁까 봤어 맞아요 이처럼 악역의 역할은 주인공 이상으로 중요하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오늘 2000년도 이후 개봉한 한국영화에 등장하는 악역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5위 베테랑의 조태호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조태호는 아나무인 재벌의 일대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줬던 캐릭터였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파려치함 돈이면 뭐든 할수 있다는 오만감. 영화를 보던 관객 모두 주먹을 불끈 지었을 텐데요. 그야말로 인간 말종. 배우 유아인 씨는 조태호를 연기하기 위해 베테랑의 출연진들과 술자리 등을 기피하며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배우들끼리 친해지게 된다면 극중 배역 몰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배우의 자기관리 덕분인지 멋진 악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위 공공의 적 조규환 사람이 사람 죽이는 데 이유가 있냐? 한국 영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악역 그 카리스마가 어찌나 강렬했는지 연기를 너무 잘해도 문제가 있다? 조규환을 연기한 배우 이성재 선배님은 이후 커리어에 네.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조규환이라는 캐릭터는 겉으로는 하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그 안에 무시무시한 아기가 도사리고 있는 사이코패스 캐릭터입니다. 조규환이라는 캐릭터는 1994년 100억대의 재산 상속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친부모를 살해한 박한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다 보니 더더욱 리얼하고 포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3위 추격자 지영민 언뜻 수수하고 평범한 외모.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야사팔팔로 너지? 자칫 소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언행. 하지만 그 정체는 바로 사이트키스 아, 연쇄살인마. 지영민은 살인을 아니야. 저지르고도 알았죠? 벌레를 잡은 것마냥 죄책감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아, 보여줍니다. <웃음> 예. 예? 예. 죽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고 극강 무도해 보이는 악당. 악당에게도 치명적인 까끗이 약점이 까끗이 있었죠. 까끗이 바로 성불구자라는 까끗이 컴플렉스. 까끗이 컴플렉스. 범죄 심리학자가 이 컴플렉스를 건드리며 도발하자 폭력적으로 맞대응하며 자신의 살해 동기를 인정하게 되죠. 이처럼 지영민이란 캐릭터는 대단히 리얼하면서도 심도있게 연출된 캐릭터입니다. 그의 악행을 보던 관객은 결국 마지막 장면까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뭐 관객의 속을 뒤집어놓은 진짜 빌런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만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2위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 극악무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살인마 장경철. 지나치게 적나라하고 끔찍한 장경철의 살인 장면들은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절로 고개를 흔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무자비하고 막강해 보이던 장경철이 단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수연의 약혼녀를 건드렸다는 것일 테죠. 소시오패스 대 사이코패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작은 악과 더큰 악, 그리고 악마가 격돌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법으로도 처벌하지 못한 악한들에게 그들의 방식대로 벌을 내리는 악마의 여정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동반하게 되죠. 그러니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사실 두 명의 배우가 두 명의 주인공, 두 명의 악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기묘한 영화인 셈입니다. 어, 정말 몰라. 어. 1위 황해의 명정악. 명가 면시장으로 불리는 캐릭터죠. 평소에는 개장수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의 실체는 조선족들의 한국행 밀항을 돕는 브로커이자 연변의 조직폭력배 두목! 어느 날 안면식 있던 김구남이 돈 문제로 공경에 빠져있는 것을 눈여겨보고는 청부살인을 제안합니다. 구남아,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관조적인 화면으로 묘사되는 명정학이란 캐릭터는 고요하게 불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마치 소소한 일상을 다루듯 대수롭지 않게 지시하고 처리합니다. 면정학은 음지를 가져오라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군함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돈을 줄 것이라는 확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불시에 들어오는 치명적인 공격에도 본능적으로 대처합니다. 그의 야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족발을 휘두르는 신이었을 겁니다. 계략도, 무력도, 권력까지도 주인공을 압도했던 면정학. 그야말로 한국영화의 기린함을 무시무시한 악역 캐릭터로 꼽히는 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웃음> 아 진짜 고마워요. 전략하다. 무시무시하다 아주. 아, 이게 보면은 저 피해자들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저도 막 방길 다닐 때막 무섭고 그러거든요. 항상 여자들한테 막 이런 나는 일이니까 너무 무서워. 막. 아니, 너는 괜찮아. 내가 위험하지. 또이 한국 영화가 되게 미연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닥쿠 대표 자문위원회 음? 권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또 자세히 알아볼까요? 음? 교수님! 가자! <웃음> 안녕하세요. 이게 <웃음> <되게> 교수님처럼 생기고 <웃음> <인기> 있네요. <때문에. 웃음> 이런 캐릭터들이 실제로 진짜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죠. 아 살인의 추억이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만왔는데 아직 못 잡았죠, 네, 못 잡았습니다. 아 살인의 추억에 넣은 역할을 박해일이있거든요그 네. 예쁜 얼굴로 그런 싸늘한 연기를 할때더 네. 무섭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박해일 캐릭터가 저는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음 교수님, 그럼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한국 영화 최고의 악역 캐릭터가 있을까요? 궁금해. 최고의 악역 캐릭터라기 보다는, 어, 제가 생각할 때 독특한 악역 캐릭터는 응. 올드보이의 아. 유지태. 사실 유지태 캐릭터는 응. 아까 박해의 캐릭터는 실제 있던 캐릭터를 만든 것이라면 응. 어, 유지태 캐릭터는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허구의 인물? 네. 응. 하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더내레티브가 있고 사실 유지태가 그렇게 악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대수가 또 그런 비미를 제공했거든요. 서로가 서로 나의 잘못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상처를 입히고 아, 그게 아, 또 나한테 제가 돌아오고 그런 어 인간의 참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처럼 집순이를 살아야 돼. 밖에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없거든. 이은 응, 위험해. 밖으로 나가도 아무 일도 없거든. <웃음>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그 범죄 있잖아요 거기서. 장채 아, 잘안나왔서난좀 아쉬웠어. 맞아, 네, 맞아. 또 제가 팬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개장 오빠가 여려는 했어요, 거기서. 나, 할지장채이야너 본자니? 어, 나 싱글이야. 교수님 본자니?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결혼하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아주 유력하세요